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이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대로 대폭락장이 연출되고 있죠 자, 2년만에 찾아오는 대폭락장 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이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특급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시 대폭락이 일어나고 있죠. 자그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음, 이 시간을 내서 지금 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1.25%로 올랐죠. 기준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이번에 1월 14일 금요일이었죠. 0.25%가 상승해서 1.2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11월 25일 날 그죠 1%로 인상이 되었는데 그때 살펴보았죠. 그 때도 0.25%가 올랐죠. 자, 그, 이 기준금리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주식시장에.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채권 투자를 합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뭐, 증권에서 뭐, 외국인은 전부 다. 개인들이 아마 채권 투자 잘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관 투자가들은 주식 투자에서 이 채권 투자로 넘어옵니다. 0 2 5 이거 작은 금액이라더라도 막 천억, 이천억, 일조 단위가 움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 상승이냐, 하락이냐. 어. 이때가 지금, 어?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시초다고. 여기서 이제, 어, 어 기준 금리를 인석을 한 거예요. 어. 자, 장대 은봉이 조만간 발생할 예정이다. 해가지고 어제 또 말씀드렸죠. 장대 언봉이 조만간 발생할 예정이다. 계속 하락합니다. 지금 이주 동안 하락할 거라 했죠. 360일선이 하향 붕괴되었고 480일선까지 하락할 것이다. 그 목표는 360포인트다. 이거죠. 선물지수로. 자 어제 선물지수는 384.30이었죠. 이 하락장의 특징은 뭐라 했습니까? 하락장의 특징은 어제의 저가를 붕괴한다. 그죠? 어제의 저가를 붕괴했습니다. 오늘. 자, 어제 이게 5분봉 차트인데 어제 저가는 이 녹색입니다. 두꺼운 녹색. 녹색 이게 저가인데 이걸 아, 오늘 1월 18일이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뭐, 왔다 갔다 했죠, 그죠? 왔다 갔다 했는데, 장을 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장을 안 보고 그냥 던져놓고 가야 돼요. 지금 매도 치놓고 어디 가버려야 돼요, 지금. 푸드 옵션을 매수해놓고 어디 가야 됩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이거 손절합니다, 분명히. 아니나 다를까, 이 저가를 붕괴를 해버렸잖아요. 지금 12시 한 40분경에, 그죠? 12시 50분에 저가를 붕괴를 했습니다. 또 내일 또 저가 붕괴합니다, 여러분. 이 하락장의 특징이 그래요. 장중에는 뭐, 올라다 내렸다 한단 말이죠, 이거. 음? 이거 저가 또 붕괴합니다, 내일 또. 에. 360포인트가 엄청, 어제까지 보니까 360포인트가 엄청 뭘, 뭘, 게느껴져죠 여기가 360포인트인데, 그죠? 근데, 음봉 한 3개, 4개 때릴 뿐 금방 가버립니다, 이거. 하루에 뭐 5포인트 시해가지고. 하루 5포인트 빠지면 4일이면 그냥 가버립니다. 20포인트입니다, 4일이면. 24포인트, 뭐, 금방입니다. 그죠? 2월물 예, 옵션 지금 아직 꽉 남아있죠? 20에 터지고, 뭐, 50에 터지고, 이런 게 여기서 터진단 말이죠. 50배, 20배, 어제 100배, 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뭐 100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20배라도 어디라고요? 20배라도, 그죠? 터지면 되잖아요. 자, 이게 지금, 60일선하고, 120일선하고, 360일선이 지금 수렴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첩, 이 하락하다가, 접는 이, 꼭이 얘기가 지금 눌림목이란 말입니다. 그죠? 렇 여기에 매도 친 사람, 인짜 최고 매도를 잘한 거죠. 항상 눌림목에 하락한, 하락에서 하락하면서 눌림, 눌림을 이루는 이 점, 이점에 여기는 힘들게 있고, 이 점을, 이 점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하락할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 청룡열차를 타자고 어제 말씀드렸죠. 청룡열차를 타자. 어디까지 갔냐? 360포인트. 예, 이렇게 바로 내려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갔단 말이죠. 예. 꼭, 예, 지그재그로 이렇게 반등 줄 때, 예, 손절을 처리해버립니다. 청산해버리죠. 매도 잘 가지고 있다가, 꼭 흔들리지 마시고 쭉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지고 가야 됩니다, 그죠? 음. 이게 2년마다 오는 장이란 말이죠, 대박장입니다, 이년마다. 이쪽에도 한번 뭐큰 대박은 있었죠, 그죠? 요거 음. 한번 있고, 뭐 요, 요쪽에도 괜찮고, 그죠? 음. 이때도 뭐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일 정도는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매도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 정도. 적어도 뭐, 8일은 하락을 한단 말이죠. 음. 자. 음, 그동안 지금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음. 대 폭락을 했었죠 2020년 3월 중순까지 폭락했다가 증신안정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어요 꼭지 쌍투에는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결국은 60일 선을 지지하고 있다가 60일 선을 붕괴하고 이게 이제 저항대로 작용하죠. 60일 선이 저항대로를 작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락장에서 자 외국인들은 돈을 쓸어 담아갑니다. 하락장에서 자 오늘 외국인들 한번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들의 주식을 아침에 좀 팔았다가, 그죠? 한 시경부터 어, 매수로 좀 했습니다. 뭐 133억, 이 거는 뭐, 매수했다고 뭐, 이야기 할 수도 없습니다. 금액이 예, 저조하니까. 자, 선물이 중요하죠. 5,340억 매도를 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예, 용단 폭격을 해버리죠. 예. 자, 콜 옵션 38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방입니다. 푸드 옵션 11억을 매수를 했어요. 예, 하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락할 때, 예, 이 외국인들은 돈을 쓸어 담아 가죠. 예, 선물에서 돈을 쓸어 담아 가고, 옵션에서 돈쓸어 담아 가고. 자, 외국인들의 콜 옵션 예, 동량입니다. 계속 매도 쳤죠. 빨간색. 자, 푸드 옵션. 외국인들이 푸드 옵션 동량. 예. 이 막판 또 4시 20분에 시간에 그래 또 10억을 또, 또 매수를 했어요. 그죠? 계속 가겠다 이거죠. 하락으로 갈 거다 이거죠. 자, 금융 투자는 아침에 잠시 매수하다가 매도로 돌변했습니다. 12시 반 부터 그죠? 332억 매도를 했고 자, 여기에 연기금 아침에는 좀 받치다가 그죠 응. 아침에는 이렇게 뭐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죠 아침에는 좀 주식을 샀어요 그죠 한 500억 정도 590억 정도를 매수하다가 결국은 또뭐내팽개 쳐버렸어요 에라이 모르겠다면서 응. 연기금도 마지막까지 주가를 바치는 세력인데 아주 나도 이제 모르겠다 이거지 또 하락할 것 같으니까 다 던지고 있습니다 또 380억 매도 쳤어요 한없이 이제 내려갑니다 한없이 그동안 올라왔던 거다 내려갑니다 이제 그죠주식시장이런 음,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고점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마치 상승할 것처럼 자꾸 유혹을 하다가 그죠 예. 결국은 다이 꼭지에 물렸을 거예요 아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꼭지에 물릴 수밖에 없어요 예. 파생시, 파생시장으로 오셔가지고 하락장에서 한번 대박을 터뜨리기 바랍니다 자, 위클리 옵션 한번 보죠. 자, 계속해서 지금. 자, 이게 1월 13일 날, 종가가 1.01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5.62까지 갔습니다. 5.6배가 터졌어요. 5.6배, 그죠? 음. 자, 5.6배가 위클리 옵션이죠. 5.6배. 자, 그래프는 이거죠. 음 시초가는 0.58 이었어요 그죠 0.58 이었는데위클 옵션이 이렇게 지구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고가는 5.6 입니다 5.62 나누기 0.58 이 저가 입니다 이거 이게 1월 13일 시초가가 0.58 입니다 몇 프로 까요 푸르니까 응? 벌써 엄마 무시하죠 5.62 5.62 나누기 0.5 8 예, 9.6 배입니다 9.6 배 예, 9.6 배가 지금 대박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게 이제 더 갈지 안 갈지는 또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일단 2주 동안 들고 와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2월물 옵션 자 2월물 옵션은 지금 저가가 그죠 1월 13일날 저가가 0.79 였어요 오늘 고가는 3.21 이었어요 3.21 나누기 여기가 이제 3 1 이죠 고가가 그죠 저가는 0.79 였습니다. 0.79. 아, 이건 이제 2월 물로 푸드 옵션인데, 요 0.79. 네, 4배가 지금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 어, 금요일까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거는, 어, 관심으로 가지고 계속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저장을 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월물 옵션이죠. 그죠? 2월물 옵션. 지금 이게 종가상으로 1월 12일날 1펀드였습니다. 자, 300. 7 0짜리죠 지금 잔존 일수는 24일 남았어요. 달력 일수로 24일 남았어요. 자, 370짜리인데, 300, 이 종목은 이제 푸드 옵션이니까 370 이하로 가면 수익나는 종목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381이잖아요.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381.01입니다. 지금이 뭐 이걸로 종가 만기일이 되었다면 꽝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370 이하로 가야 되니까 이코스0 백지수가 370 이하로 돼야 이 종목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 풋옵션이 이거 2월 물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이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2월달 이단 말입니다 2022년 2월달 두번째 목요일이 만기가 되는 풋옵션입니다 370 이하로 갈지 안 갈지 한번 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1이 최저점, 뭡니까? 종가상으로 1.01이었죠. 그리고 최저가는 0.79 였어요. 그죠? 네, 0.79가 최저가였고. 자, 이게 네, 지금 어제 내가 제가 말씀드렸죠. 2.09인데 이게 10배가 터지면 20포인트라 했죠. 그죠? 20포인트가 가는지안가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배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옵션에서는 이게 10배 뭐 이런 게 자주 터져요.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뭐 터졌다 이런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거든, 지금요. 지금 진행 중인 과정, 자, 초기 단계란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중계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결과를 계속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제 2.09였는데 2.91로 39%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저가 대비해서는 2.9배가 발생되었고 그죠? 자, 자, 대폭락 그 이유는 기준금리고. 어, 기준 금리가 상승을 했고, 자, 외국인들은 어, 하락장에서 어, 어, 돈을 벌어간다는 거죠. 자, 자, 외국인들은 말이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식시장. 선물 옵션 시장이 있는데, 자, 이게 외국인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가장 돈이 많습니다. 가장 돈이 많은 그룹입니다. 자, 이 친구가 왜 왔을까요? 자, 주식으로 일단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주식으로 주가를 상승시켜요. 이 주식시장 태성이 그렇습니다.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계속 평균단가가 올라치죠. 평균단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평균단가가 계속 상승시키면서, 막, 쓸어 담아가죠. 주식을 쓸어 담는 거죠. 주식을 쓸어 담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고가, 고점 부근에서 말이죠. 선물 매도를 칩니다. 매도를 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장 어떨 때는 주식도 매수를 하면서 동시에 선물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주식을 매수하면서 같이 예, 선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때는 뭐 본전을 하는 거죠. 주식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상관이 없는데 이 주식 매수하고 선물 매수할 때는 이때 이제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버는 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점 부근에서 선물 매도를 치고 뭐 옵션도 전부 다 매조 치고 이래가지고 하방으로 포지션을 구축을 합니다. 딱 그렇게 해놓고 기준금리가 이런 식으로 뭐 상승한다는 거는 미리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상승을 이용해서 패대기를 치는 겁니다. 패대기 뭐 이때는 나스닥도 뭐별 어, 나스닥이 영향도 안 받고 뭐, 내 내리 꽂는 거죠. 하락 시킵니다. 그러다가 나스닥을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 더 이제 박살을 내는 거죠. 나스닥이 하락하면 즉, 하락폭을 키웁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은 돈을 쓸어 담아가요. 외국인들은 어, 하락장에서 돈을 벌어갑니다. 돈을, 돈을 벌어가요. 돈을 벌어갑니다. 상승장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상승장에서는 돈을 버는게 아니고요 주식으로 일단 주가를 올리는 거죠 주식을 올려놓고 주식을 상승시켜 놓고 상승시켜 놓고 어떻게 합니까 선물 매도 그 다음에 콜 매도 그 다음에 품매수 뭐꼭 이런 건 아닌데 에, 이런 식을 이용해서 여기서는 어, 돈을 쓰러 담아 가는 거죠 이렇게 돈을 버는 원리가 이렇게 외국인들은 돈을 버는 원리입니다 주시장에 와서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선물시장 개장해라 그죠 옵션 시장 개장해라 해가지고 개장해놓은다는 조건 안에 우리나라에 주식 시장에 들어와선 거예요. 하락할 때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우리 개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선물 옵션도 모르고 그냥 주식만 대다 사죠. 예. 결국은 또 이렇게 꼭지에 사면 또몇년 동안 또, 음, 쥐 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은 하락장에서 벌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번 하락장 분석을 많이 해드렸으니까 자 어제 방송해드렸다시피 여기 주봉상 주봉상의 매도 신호가 발생되었고 한 2주 연속 3주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목표지점은 360포인트 까지 1차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 틀리지 마시고 꼭 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정시 대폭락 이유는 예, 기준금리와 외국인의 하락장에서 돈을 벌어 가겠다는 예, 핵심 포인트가 오늘 나왔던 겁니다 그동안 3개월 연속 행보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내리꽂는거예요 지금 아무 쪼록 이거 옵션 투자로 대박을 한번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